신호 수신 중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자식 바로 잘난 척하려 되는군 연결해 배신의 대가를 치를 때다 아, 저 인형이 나라는 건가? 날 거스른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난 더러운 놈이야 도시 난 평생을 너같은 놈들과 싸웠어 너와 난 별로 다를 게 없어 우리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족 속이지 아니 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젠 그럴 기회도 없겠지 네놈이 어쩌겠다는 거냐 여긴 육광려는 떨어진 곳인데 내가 아니야 맹철하고 음, 유능. 예전에 알던 사람이랑 비슷하고. 날 좋지 않아 다행이야. 다음엔 모르죠. 그럼 또 봐요. 주변 여자들이 다왜 이렇습니까? 헤어질 시간이군, 박사. 앞으로 뒤처리할 일이 많겠어 뭐, 어떻게든 되겠죠. 오히려 당신들이 걱정이에요. 프로토스가 화가 단단히 났을 텐데. 프로토스랑은 인연이 좀 있어서 몇번 도와준 적이 있어. 뭐, 이번엔 넘어가 줄지도 모르지. 음, 아시겠지만, 여기 머무르셔도 돼요. 정착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웃음> 나 같은 남자에게 두 번째 기회란 없어 시작한 일은 스스로 끝내야지 <웃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당신만은 즐길 수 있겠나? 날 죽이는 걸 말이나? 내 아이들을 죽일 때처럼 당신은 감염됐어 죽은 거라 마찬가지 오랜 기다림때이 세계에서 복수는 내 것이 되리니.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우 스승, 어떻게 이런 일이... 명예로운 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테사다르 내가 제라툴과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 선택한 현실 제라툴이 쫓은 예언은 나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원시적 존재의 정신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당신은 젤라가 날 불렀던? 당신은 누구지? 오로스 순환의 마지막 인도자이자 아몬의 적 아몬은 공허와 하나다 그의 의지가 뻗쳐나가 나를 속박하고 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렀지? 순환이 깨어져서는 안 되니 순수한 정수와 순수한 형체의 결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캐리건이라 불리는 자야 그대는 나의 정수와 결합할 수 있다. 이제 그대의 운명을 실현하고 진나가로 승천하라. 무한의 수만을 이어가거라. 뭐, 젤라가? 지금 그녀를 젤라가로 만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사라, 안 돼! 오직 젤라가만이 저 타락한 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 사라, 그러지 않아도 돼.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야, 지 내겐 과오가 있어. 수많은 생명과 세계를 파괴했어. 내 손은 피투성이야. 이 피를 씹고 싶어. 이게 내 운명이야. 마지막 정수로부터 새로운 영혼이 시작되노 i l y o 난 되는 날입니다. 독재 정권의 몰락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레리안 맹스코 황제는 아우구스티그라드 항공 중앙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테란 자치령 세계가 맞이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상원 의회당에서는 메티오코나 제도의 새로운 자치령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최종적인 근 최근 연합 프로토스와의 평화 협상을 담보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지 이번 hey, 맨,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게 할야 <목소리> 악마와 계약을 했었지니 아직 한줄기 희망이 <목소리> 남아있다 <목소리> <목소리> 나갈 준비는 됐어, 카우보이. 다디야올 것이 왔